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피규어는 GD 토이즈에서 출시한 아이언맨 마크2입니다 GD 토이즈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피규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쉽게 시라는 앱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상품 가격 대행 수수료까지 합쳐서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 무료 이벤트로 국제배송비는 들지 않았어요 참고로 아이언맨 마크2,3,4는 현재 대원샵에서 공식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럼 박스를 오픈해보도록 하겠... 정체를알수 없는 파츠가 하나 들어있네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본체 아래에는 여러가지 파츠가 들어있어요 손은 총 6쌍이 들어가 있고 불꽃 파츠가 2쌍 그리고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아이언맨 마크2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3만원짜리 관절 피규어 주제에 관절이 늘어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헤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헤드의 가동범위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입니다 의외로 어깨관절 가동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옆으로 나란히가 되지 않았습니다 뒷날개를 펼치면 이렇게 아기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허리는 90도가 안 되게끔 약간 배꼽 인사 가능하게, 무릎은 90도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가 가능합니다. 스탠드가 없어도 자립은 굉장히 잘 됩니다. 듬직하게 잘 서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구성으로 손 파츠가 들어가 있으니 손 파츠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g t 토이즈의아이언맨 마크2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3,400명의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